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 골드 디락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후. 네, 내 영상이 좀 질이 점점 높아져가는 것도 내 스스로가 네, 느끼고 있어요. 네.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건좀안 좋은 영향이라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. 오히려 내가 내 영상에 만족을 해야 다는 사람들도 만족을 느낀다. 어,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솔루션인데 저 잠시만요 나는 불편해도 된다 네?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면 안돼난 사랑으로 크기 때문에 네, 어,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은 그냥 거적되게 불가해요 그러니까 사랑해 달라고요 알았죠? 싫다고요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, 어, 싫어도 괜찮아요.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죠. 네, 그러면 오늘 어디로 가볼 것인가? 일단은 네 항상 들어오면 은 먼저 하는 게 있죠. 네, 친구들 반응 살피기. 좀 맥들이 좀놀 어, 때하고 그냥 방송할 때하고 되게 좀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고요. 방송할 때 모습을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. 갑시다. 솔직히 이해를 다들 못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. 믿든지 아안 믿든지 일단은 해봐라. 개차 솔루션 어 인트로 찍는데 오셨네요. 어저 어, 잠시만 가만히 계셔보세요. 네, 네, 이상한 짓은 안, 하, 안 하니까. 아이고 다이어트 너무 열심히 하셨다.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골드디락스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 찍히고 있는데 혹시 뭐 불편하시진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어 괜찮은데 이걸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 네네 나와도 됩니다 네네 어제제 제 취향이 아니고 네, 제 구독자들 취향이 딱 맞네요 어 방금 전에 그걸로 해주시지 또 바꾸셨네 예 대상에 네, 아,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, 아. 아, 그래요? 아, 그러면 왜 없죠. 아이고, 더 귀여운 양영이룩 같으셨네요. 근데 그건 더 아닌 것 같아요. <웃음> 그건 더 아닌 것 같아요. <웃음> 왜죠? 어, 이거 어, 삐처리하자. 어, 추렁추렁 거려요. 아,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<웃음> 네. 대상. 제 구독자 분들은 어, 이거는 네. 제어인데 제가 시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좀 배우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구독을 많이 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구독자가 지금 62명인데 지금 쪽팔리면 무렵쓰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네네 네, 그런 의미에서 네 한번 홍보 한번 쌈빡하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네 네. 1번 유튜브를 켠다 2번 카와이한 일본인인가 네. 물음표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아, 제일 아, 위에 아. 제가 뜹니다 내 음. 네, 이미 내 알고리즘을 탔기 때문에 네 그래요 오 제일 위에 있어요 네 이거는 내 자랑이지만 내 자랑 맞습니다 아무튼 어, 매니에 음. 골드 디락스라고, 네, 관짝 탈출한, 어, 쓰레기 유튜버가 보일 거예요. 네, 그게 접니다. 배움은 끝이 없다. 간단하면 모든 가능성이 보이니, 바나나 많이 먹자. 네, 맞습니다. 제 솔루션이에요. 세상에. 오늘 영상 올린 거 그거 보시면은, 네네, 유튜브에 대한 열정을, 어,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. 네. 대충 그 얘기는 했는데 뭐 일반인들도 이야기 편하게끔 내가 어좀 풀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렇게 말하지 말랬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는 빛의 아이입니다 네 내가 그렇게 믿으면 은 뭐든지 다 그렇게 될 거라 네 희망의 아이기도 하죠 네 실제로 네 페이스북 그 페이지 명도 내내 빛의 아이예요 맞습니다 희망의 등불 아시는 뭐뭐뭐내내 내 주변 사람은 아니죠 네 페이스북에 이런 거 올리면은 어좀 흑역사가 될것 같아서 네